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 t v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방콕발 인천행 대한항공편을 통해 약 6시간의 비행 끝에 귀국하는 여정을 브이로그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해외발 입국자의 특별 입국 절차, 14일간의 자가격리, 저의 자가격리 장소, 그리고 격리기간 중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항공기에서 내려 입국 신사를 받기 전에 영상에 보이는 노란색 종이에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건강상태 질문서인데요. 이름, 국적,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한국내 주소, 한국내 휴대전화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발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영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자가영리 기간 동안 머물 곳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0일 동안 방문했던 국가 몸 상태와 해당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사실대로 작성해 주셔야 해요. 건강상태 질문서는 비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면 승무원들이 나누어 주니 기내서 미리 작성하신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따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주세요. 해당 어플은 도착해서 검역대에서 안내받고 깔아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출발하시기 전에 미리 휴대폰에 깔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항 입국심사대로 가는 길은 그리 인파가 많지 않았고 대체로 한산한 느낌이었는데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그만큼 특별 입국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집으로 빨리 갈수 있겠죠. 입국심사대로 가기 전에 먼저 인천공항 특별검역대를 거칩니다. 이곳에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파견된 군 장병들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어느 나라에서 귀국하는지 호흡기 관련 증상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한국내 연락처로 확인 전화를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국 휴대폰 번호가 없는 관계로 어머니의 연락처를 적어냈는데 검역대원이 실제로 전화를 걸어서 가족관계가 맞는지의 여부도 확인을 했습니다. 건강상태 질문서의 내용을 다 확인하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통지서 수령증을 줍니다. 그리고 자가용의자 안전보호 어플이 휴대폰에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 깔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 후 입국심사대로 보냅니다. 입국심사대로 가기 전에 영상에 보이는 격리통지서 수령증을 꼭 챙겨서 접고 와야 합니다. 여권심사를 받고 짐을 찾은 후 바깥으로 나가면 예전처럼 바로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기 맘대로 공항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해외입국자들이 공항에서 동선이탈 없이 바로 격리 장소로 가도록 경찰관이 통제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자가격리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로 간다고 밝히니까 경찰관이 벤치에 약 1시간 정도를 앉아있게 하더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자 지하층에 있는 해외국자 전용버스 대합실로 인솔해 갔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은 경기도민 전용버스 안내문 그리고 제가 발권한 공항버스 티켓입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경기도의 각 시군으로 이동하는 해외입국자만 탈수 있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그냥 자기가 타고 싶다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내에 자가격리할 주소가 있는 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목적지 정류장에 하차하면 자가용 또는 방역택시로 자신의 주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자가경이지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밖에 용인, 이천, 여주, 고양 고향... 경기도의 각 지역으로 가는 차시간들이 팜플렛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용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원까지의 요금은 1인당 편도 만원입니다. 이제 차시간이 되었네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해외입국자전용 공항버스 플랫폼입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어 버스한데 안보이고 조용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원으로 출발합니다. 공항버스의 승객은 제2터미널에서 탄 저와 제1터미널에 탑승한 한 분, 이렇게 단두명뿐이었습니다 차량은 상당히 깔끔했고 좌석도 뒤로 넉넉히 젖혀지고 공간이 넓은 우등고속버스와 똑같은 리무진버스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목적지인 수원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 14일 동안 자가균일을 위해 머물 곳을 구해야 했는데요. 태국에서 출발 전 에어비앤비와 네이버 카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를 통해 자가격리할 거처를 찾아보았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경기도 용인시와 가까운 거리 숙소를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카페에서 찾았고 비국하기약 일주일 전에 예약했습니다. 해당 숙소는 수원시 영통구 지역에 위치한 원룸빌라였는데 14일간 머무는 비용은 관리비 방역청소비 모두 포함해서 45만원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해당 네이버 카페의 주소를 본 영상의 게시글에 첨부하였으니 귀국 후 자가격리할 곳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항 버스 정류장에서 그 수원 시내 자가격리하는 그 숙소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타고 있는 가, 타고 지금 이동하는 거는 그 방역 택시예요. 기사님, 택시가 이렇게 일반 택시하고 좀 다른데 어떤 좀 차이가 있나, 있을까요 이게요? 성 택시입니다 다인승. 어, 요금은 그 모험 택시 요금의 다인승입니다. 여러 명이 탈수 있는 택시고 예. 지금은 어, 한국에 오신 우리 그 손님들을 예.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지금은 저, 저, 여기에 그 4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가. 네. 그러니까 인천에서 오는 버스가 하루에 4대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타고 오신 손님들을 저희들이 다 이동해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있어요. 예. 그 혹시, 이렇게 해외 입이나 이런 게좀 문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손님들이게 탄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그, 망설이지 않으셨나요? 이쪽 이렇게. 어차피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아닙니까? 다들. 네. 소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 들이니까 어, 예. 그런 마인드로 우리, 그 가족들이 하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네. 방역은 철두철하에 첨수, 첨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손들 안전에 게 네. 하고 가셔도 무난합니다 이 네.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어려우시죠 시일9 때문에. 아무래도 뭐이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니면 다들 힘들죠. 네. 힘어고도 어떻게 하면 뭐 그말 힘든 게 아니니까. 예. 네. 같이 독해서 파이팅. 아 목적지 다 왔어요? 예. 어이구. 예. 예. 예, 제가 타고 온예 모범 택시 방역 택시 입니다. 오랜만에 귀국하는데 큰차 타고 오니까 아주 편하고 좋네요. 어, 기사님이 친절하게 짐도 내리셨어요. 친절한 기사님 아무쪼록 손님 좋은 손님 많이 받으셔가지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자가격리하는 숙소에 와서 이게 짐 풀고 정리하니까 이제 거의 다 저녁 때가 됐네요. 참먼길 왔습니다. 또 공항에서 또이게 격리하는 숙소로 이동하는데차 시간도 맞추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네요. No God, please no. no. 이제 오늘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어, 내일 보건소에서 실부 그 검사를 받고요 일단 방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입구 쪽에 세면대 겸 싱크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인덕션이 있어서 음식조리도 가능합니다 바로 밑에는 드럼 세탁기 냉장고가 있고요 냉장고 안의 음식들은 어머님께서 정성들여 준비해주신 김치, 오뎅볶음, 오징어볶음 등의 반찬들이었습니다. 선반 상단에는 전자레인지까지 햇반, 반찬 등 음식을 데워먹을 수 있었습니다. TV와 인터넷까지 있고요. 그리고 창밖으로 바로 집앞에는 공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타워실, 화장실입니다. 딱한 명만 이용할 수 있는 사이즈고요. 타월, 휴지, 샴푸, 비누, 개인 위생구는 개인이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 영상에 나왔던 생수병, 걸레, 기타 음식 등도 개별적으로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 제가 14일 동안 자가격리을할 숙소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예, 아주 그렇게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하고 한 명이서 이렇게 지내기에는 크게 부족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가 격리 둘째 날인데요. 보건소에 가서 C19 검사를 받고 왔어요. 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 그런 매뉴얼 요령들, 자가 격리 생활수칙 안내문, 그 다음에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그앱 사용방법들에 대한 안내문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격리 통지서 이렇게 이런 유인물들 을 나눠줍니다. 검사를 받게 되면 지급을 하는 물품들입니다 다같이 이렇게 종이로 된 백에다가 이런 유인물들이랑 같이 넣어줍니다 어떤 것들인지 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주황색으로 된그 쓰레기 봉지 이거는 1차적으로 쓰레기들을 갖다가 주황색 봉투에다 먼저 집어넣고요 봉투. 그 초에 그 쓰레기를 넣는 봉투를 4장을 줍니다 그 파란색으로 된 봉투는 부피가 더 커요 이게 주황색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다 담으면은 여기다가 다 함께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모아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래 부피가 크고 50리터 짜리예요 나머지 물품은 전부 위생고들이네요 손소독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한팩에 다섯 개가 들어가있네요. KF94나 N95같은 그런 특징은 아닌데 체온계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겨드랑이에 끼고 체온을 잰 다음에 경고음이 울리면 빼서 그 체온을 기록해서 자가경리앱에다 보고를 해주면 됩니다. 예 어저께 c 1구험사를 받았고 어, 하루만에 검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검사결과가 판정이 나오고 나서 약 반나절 정도 좀 되니까 예, 수원시에서 제 구호 물품을 보냈어요 예, 박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보니까 대천 김부터 해서 뭐 쇠고기 카레 뭐 라면 햇반 뭐 스팸 통조림 등 거의 다 먹을거리들이에요 지역별로 이게 그 지자체에서 주는 거다 보니까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구호물품들은 이렇고요 예전에 제가 전화로 안내를 받기에는 뭐 이렇게 14일을 이렇게 격리하는 기간 동안 다 이렇게 충분한 양이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그 물품을 받기 전에 어제 부모님이 좀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있고 뭐 먹을 것들 갖다 제 가족들이 좀 보내줘가지고 뭐 이정도 이렇게 보충 받으면 은 뭐 14일 동안은 부족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물품을 대략 이 정도를 보내주니까, 정리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게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그 밖에 배달이나, 하나 이런 물품들은 별도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수 있다는 거, 이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4일간의 자격량 끝나서, 이제 격리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가족들도 못 보고 떨어져 있었는데, 몇년 동안 못 봤던 부모님들 제다 만나게 돼가지고, 많이 설레네요. 예, 지금 이 영상들이 그 해외에 계신 분들, 또 한국에 귀국을 하시는 분들께 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은 태국과 관련된 영상들은 계속해서 올려서 그 구독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